음? 아 여기 마법사 집 와라 해서 왔는데 네. 으악. 사과다 준이모 뭐야 그게 준모 잠깐만 음, <웃음> 너? 마법사가 위험한 거 보여주는데 준모를 보여준다고? <웃음> 준모를 못 줬다 아이고 내 눈이야. 아이고 내 눈. 아일났다내눈 으악 준모를 보여줬다. 이 나쁜 녀석. 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나 이거 응 가방 사볼게. 어, 2천 원 주고 한번 사봐. 이이24칸 하고 다녀야 될것 같은데. 나도 사지나? 그러니까 이거 공룡이 되는지. 응. 동시 공룡이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오케이 큰 가방 구매했다 나온다 확인해 봐 아, 잠깐만 나 지금 마법사랑 놀고 있다 아씨 몰라 안봐 이거 인벤토리 키가 난안사졌다 나도 사야 되나 보네 따로 어우... 이천원을 또 벌어야 되네? 이천원또 벌지 뭐 죽어라! 녹아다만 죽었고... 하다 보면 나올 텐데 그니까 나는 자러 간다 내 운명은 내 손에 달렸다고 이놈이 지랄한다 그러면넌네 손에 달렸냐고 물어봐네 음. 대가리를 찍으면 답이 나오겠지라고 해볼까? 나쁘지 않네 <웃음> 대가리 <웃음> 대가리 지구 불법으로 인육 팔겠다 예. 사실 그게 맞지 그럼 나집 들어갈게 기과다 드디어 안녕하세요 얘는 왜 밤새도록 돌아다니냐 우리 집은 여기인데 음, 야, 야, 맞다. 밭에 물 줬나, 오늘? 어, 좋네. 아무것도 우리 없는 니네 집... 집으로 갈까? 야,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으로 온나 아, 예, 난 아무 거, 아, 나다 있는 우리 집갈 거다. 근 너무 많다, 이거. 오, <웃음> 가진 게 많은 자. 너네 <웃음> 집은 너무 분위기가 초라해서 안되겠다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데 같이 잤자 <웃음> 오늘에와야돈 개많이 벌렸는데 내가 열심히 노가다 뛰어서 그랬다노가다 같이 뛰러 갈래 광산 채강 뭐야 뭘 했지? 조개 두 개랑 응. 민들레 낚시는 넙치 넙치 청어 멸치 작은잎 우럭 어, 작은잎 우럭이 좀 문값이 나가더라 넙치 최강 넙치 야야 그건 왜 팔아 해 떠먹으면 되는데 너무 잘 나와서 팔아버렸지 야그 수요가 좀 많나보네 음. 랩시다 1610원이나 있네요 어, <웃음> 왜? 어, 안녕, 좋은 아침이야. 내가 돌좀 깨고 강설 시작는거 봤어. 그렇구나. 어디 갔냐? 윤광로서 제보를 배웠대. 야, 여기 밖에 비 오는데. 탄광이나 갈래? 그러자. 너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비 오는 날은물안 줘도 되나? 응. 음. 그럼 편하지네. 나를 따라오거라 아 잠깐만 고추냉이 좀 팔자 기다려봐 마약도 몇개좀 사오고 갈래? 뭐라 그러어 <웃음> 약국에서 아편 팔던데 미끼 어 미끼도 있네 야 단풍나무 하나만 심어두자 여기다 가자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한번 보자 저거 응? 너왜 걸어 다녀? 응? 다리를 묻혀서 으악. 여기 약국에서 약좀 사갈래? 고 갖고 갈래? 여기 아래야 어디가? 그런가? 아, 분수대로 갔네 또이 분수... 이, 이 발이 문제다 한 시간동안 기다려야 돼 야, 악 으악! 그냥, 으악 가자. 그냥 가자! <웃음> 너가 다행 빠꾸는 없는 거다 당연하지 마안존모같이 간지나는 건 안주나? 어? <웃음> 나는 뭘 드려다 우린 어디를 가고 있는가? 바람 마이크씨 어디로 가나요? 바람 <웃음> 마이크라니 파란 제니아 탓이 어디로 가나요? 탕광 예스 탕광이다 어? 누구야? 어? 누가 저분이 노가다 제일 잘하시는 분이네 스킵해도 되나? 어야 녹슨 칼을 받았다 가자 내려 야야 나칼 주웠다 <웃음> 칼받았다 칼은 어떡 하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어, 진짜? 이제 이, 이거 이 오케이 오케이 또 가다 또 가다 또 가다 이게 다해서 이렇게 이게 나왔잖아 응. 이걸 해서 내려가야 돼 여기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거야 이 광산은 얘철 같은데? 아니 여기 철을 안떠 젠장 녹슨 칼은 뭐 어때 쓰는 건데? 응? 사람 죽일 음, 수 있나? 죽일 때. 사람 음. 죽일 수 있나? 응. 음. 이런 거 이게 광산이야. 아, 그건 내 구리 광석인데. 응. 여기 여기 이상하게 생긴 이거 있잖아. 아. 이런 거 죽일 때 이렇게 콤. 석영 주었다. 어 뭐야 석영? 산화 어, 규소 덩어리로 죽여. 이게 사람은 안 죽지. 어. 어, 광산이다. 1 h 야 5야. 5 파이어 5야. 5야. 5야. 5야. 5야. 5야. 5야. 5야. 5야. 5야. 5야. 5야. 5야. 5야. 5야. 5야. 이거? 뭐야 이거? 5야. 5야. 5야. 5야. 5야. 5야. 뭐 땅의수 정수 정동석 나중에 갈자 뭐가 없다 어 슬라임이다 칼로 죽여라 칼 칼빵이다 <웃음> 슬라임이게 <개> 불쌍하게 죽는데 <웃음> 그럴 수 있지 내려갑시다 아돌 파다 보면 이게 나오구나 구리 굴이 녀석이다. 여기도 한번 가보자 응? 아 피가 사람 죽는 데서만 오네 넌 응. 내려간다 어, 그... 어? 거기 있나? 응 5층인가 보다 야 와, 뭐야 뭐야 알파리들도 잡아야 돼저 죽이자 뭐야 이거? 싹. 메타몽 죽어라 어? 내려가는데 길 생겼어 어? 횃불이 있는데 너 괜찮냐? 어, 아픈데? 그래봐. 야 여기 왜 이랬냐, 부금이. 난 지금 메이플 스토리 부금밖에 안 들려서. 왜 메이플 켜놨나? 응. 야니 니. 니. 탈질을 이거 얼마나 해야되냐 날파린 바로 뛰지네 이놈이 문제다 메타무 우리 두 명의 칼방은 못 이긴다 어? 석경야얘 뭐야 여기 석경왜 이래 잘 나와 우리 부자 되겠다 금방 규소 덩어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규소가 비싸? 규소? 반도체 핵심 원료잖아 아, 그래? 응 모래, 모래, 사실 모래에도 많지만 야, 그러다 이제 뭐 하냐? 내려갈야 그걸 찾아야 돼 찾았다 여기야 거기 있어 응. 몇 층까지 내려갈 건데 10층? 여기서 인종하면 큰일 나잖아 응 내려가는 길이 안 보인다 지도에 나오려나? 안 나오네 아 여기 있다 그 내려가는 길또 있다 또? 옆에? 응 내가 만들어놨다 찾아볼게 안 보인다 음, 입구에서 없는데? 안 보이는데? 어디다 만들어놨냐? 그... 있을 텐데? 입구데군무이안 보인다 난 이제 잘 모르겠다 콜라 마셔야겠다 동굴에서 아 찾았다 빨리 와야돼 아, 8층 9층 9층이다 너 9층에 있지? 응굴 있는 좀 계속 가자 야니 콜라 좀 사갖고 오지 야너너 너 체력 얼마 있냐? 40야 아, 그래서 야, 다음번에 콜라 몇개 들고 가자 여기 응 뭔가. 소라게. 오, 1층이다 뭐야, 이거 왜 이리 잔있네, 이거. 뭐, 뭐 있냐, 안에. 나도 열어볼래. 가득 잔한데. 뭐 갖고 가지? 잘 있어, 짱돌. 이, 이거, 우리 같이 본 거가. 영층 어. 어, 내려갈래, 한번 더. 나 체력, 그게 없어, 스태미나가 오케이. 올라갑시다. 영층 가면 되지. 응. 어. 어, 마인카트도 있는데. 저거 지금 못 써. 오후 7시 반. 오늘 노가다 좀 열심히 했다. 술 먹으러 가자. <웃음> 주점 가자. 장화 이거 신을 수 있어? 응? 어 가식장아 음. 아, 아, 너. 있지 않냐? 그런가? 이 눌러서 신발칸에 끌어당기면 돼 아, 그렇네 낚시하러 가는 거가? 술 먹으러 가는 거가? 술 먹으러 가는 거지 나, <웃음> 우리는 성인이 있다 예스 <웃음> 술집에서 칼부림 난다 오늘 <웃음> 녀석 마음까지 물똑바로하는게 좋을 거다. Thank you. 잡 준다. 맞췄다. 아주머니 나도 나도 바게티다 뭐 먹을까? 맥주다다. <웃음> 한잔 할까? 맥주 얼마야? 400원 있다. 왜 이렇게 비싸? <웃음> 나는 마실 수도 없다. 나는 차로 갈란다. 아, 집에 가서 한잔 할래? 그럴까? 아, 아니면 애, 애들한테 한, 비, 말만 좀 걸어보고. 지금 내가 몇명 깼지? 광산으로 40층까지 가라는데. 어, 야, 나 25명인데, 나. 난, 다 했다. 세명만더 찾으면 되겠다. 마법사도 포함인가? 아닐걸. 예스. 다음번 해봅시다. 하비가 약국에서 일하는 놈이네. 아편 구에다 줄수 있는 친구. 그렇지. 이거 석경은 그대로 들고 있을까? 아니면 팔까? 난 다, 다 팔라고. 아, 야, 내 석영은 놔둬놓자. 난다 팔았는데? 어, 석경은 놔둬놓을게. 몬스터 전리품 슬라임도 놔둬놓아보자, 혹시 모르니까. 나는 필요 고 잠이 온다. 일단, 큰한 구리나. 구리는 팔자. 응. <웃음> 야, 야, 야, 술, 술만 한잔 하자. 마셔봐 우와, 야술 취했다 얘 <웃음> 봐봐 옆에 봐봐 <웃음> 술 취했다나 <웃음> 은술 취했다 야왜 <웃음> 가네 어야돈 어, 진짜 많이 벌었네 야 나도 가방 하나 살까? 지금 돈 얼마 있어? 돈이 안될것 같은데 술 사, 응, 술.. 한다. 술 먹는데 돈은 날렸다 리얼로 어? 누가 왔어 안녕 어 용광로가 필요할 거야 이 용광로 만들어야 돼 응, 음, 완전히 좋지. 뭐 드는데? 어디 보자. 돌2 5 개, 구리 2 0 개. 아, 구리 2 0 개. 아이, 구리 팔았는데. 젠장, 또당방이다 어, 야, 물 줘야지. 맞네. 아, 물 뿌리기 다시 넣어 놓을게. 물을 줍시다. 오늘이 9일이야? 어. 어, 내일 캠면 되겠다. 야, 이거, 이거, 수아, 감자다. 으악. 예스 감자? Yes. 감자 빵 감자 은비지는 <목소리> 강원도다 감자랑 옥수수를 계속 먹고 살지 감자국 <웃음> 야, 야 그냥 강원도라고 해 주지 <웃음> 편지 왔어요 얘강산 타고 있거든 내어머니 너무. 얘슬랑임 10마리 전체하며 모험가 길드에서 날 받아준다는데 잡으러 간다 야, 이 새끼들 일로와. 감자는 팔고가자. 아 맞다. 나 팔았다. 으악! 감자 먹었다. 이거를? 하나는 은비가 먹었다. 어 이걸 먹어버려? 뭐불만 있어. 바람이 상처다. 으악! 으악! 으악! 으악. 도망. 바.. 바람이.. 자수정팔 팔까? 아 나중에 집 와서 팔자. 난 콜라를 몇개 사갖고 가자 매콤장, 매콤한 매콤 장어 정말 맵습니다 조심하세요 <웃음> 똥, 똥 싸는데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냐 안녕 뭘 보냐 꺼져 오케이 꺼지겠어 오케이 <웃음> 보이나? 요리 응 어. <웃음> 으악 오므라이스 언제 샀어 오므라이스 아니다 이거 나중에 하나만 또 오케이 이거 스파게티 으악! 고추냉이다 와사비 으... 맙소사 고추냉이라니. 잠깐만 1번은 고켓이 2번은 칼이다 어. 이제부터 무조건이지 빨리 오거라 왔다 10층에 들어가 있다 40층까지 가라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여 10층밖에 안가져 있잖아 뚫어야 돼 15까지 오늘은 20? 15? 어디까지? 20까지 가자 체력 버티나 <웃음> 아니 나 55층을 앞두고 있는 그 층으로 가자 그 층은 너무 위험한데 <웃음> 컴퓨터가 발가락으로 꺼지는 층야 구리 이거 모으자 용광로 하나 만들래 뭔데 이제 이런 거 섬유도 나오나? 응 음. 뭘 부순거야 너 슬라임을 격추해라 나는 어 잡았는데 얘 같이 잡은 걸로 뜨나 근데 아닐걸 아 개인으로 잡아야 되구나 미는 돼? F 눌러봐 F 0마리 처치함 어 따로네 아 받, 안, 아직 안 받은 것 같다 내가 어 여기다 안 때려서 그런 거 아니야? 빨리 와봐 그런가? 어? 요 놈이다 나, 나, 나도 파티원 하고 싶다 눌러봐 한 마리 쳤지 니도, 니도 쳤나? 두 마리 어두 마리 같이 쳐야 되네 선빵이 필승이다. 당연하지. 어, 뭐야, 이거? 작탄개 많이 뜨네. 야, 이거 주워봐봐. 응, 주웠다. 뭐야? 건너가지. 땅의 정수. 땅의 수정. 날리었나 왔다. 일단 칼로 다, 에, 나, 나도. 가다 아, 칼로 죽였, 칼로 찔렀다. 이건방진 녀석 야 슬라임 저거 전리품 먹고 오여왜 이리 많아 체력 얼마나 았어난 많다 96인가 있을걸? 어, 96 여기 하나 더 있다 일단 이 하루살이부터 죽이자 몇 마리 잡았냐? 네마리니섯마리야 네 두더지다 뭘두류으야개 아파 뭐야 이거 그냥 그거잖아 이씨. 메이플스토리잖아 이거 쿠션이 없다 먹어라 나도 74밖에 없다 지금 아주, 구, 두더지가 좀 빡세다. 나는 지금 매우 매워. 체력 얼마야? 체력 74. 맞네? 응. 무빙 좀, 열심히 쳐다 두더지한테 개 뚜두르게 막았어. 이 나방새끼. 죽였어 전리품 잘먹고있대야 두더지 음. 또 있다 포기 여기서 좀 으악 공격당했어 체아 여기다 어 그러니까 개 아파 무사히 서... 야 아이템은 우리 각자 소지하고 있자 그냥 아블루볼로 음. 칸이 모자하니까 내가. 이-이 음. 이놈 잡자. 야, 야, 야. 야, 여기 석영 있다. 주워봐봐. 오케이. 구리는 내가 캘게. 내가 들고 있으니까 아홉 개나 들고 있어. 근데 상자 부수면 뭐 나와? 응. 음. 구리 11개. 구리 13개. 응, 음, 응가 줄게, 그러면. 오케이. 예스. 1두개 섬유도 있으면 나한테 줘라. 음. 이, 지금, 떨갔다 응, 음, 25개 있다, 굴리 용광로 하나 다 만들고, 나머지 팔자 같다. 응. 음. 아! 누에다! 어디? 실크? 아, 음.. 그 누에 아니야 걔같은 나방 만드는 번데기 아! 나방 누에 어, 나방 그래서 음. 바로 내려가자 16층 20층까지 갈수 있겠지? 응안 그럼 나 고추냉이라도 먹어서 버틸라고 구리다 음. 구리가 여기 있다 마군이 어디 있다고? 어 여기 슬라임 있다 패고 가자 <웃음> 야야 뭐야 야야 양옆에서 칼휘 두르자 앞으로 필승이다 필승 일로 일로 모두가도 못하네 응. 빼도 박도 못하게 당해버렸다 이 이거는 엘리베이터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기 응아얘됐겠 음. 빨리 많네, 잡아야 많네. 돼 왜? 알 까서 어. 야알 깐다 이년알 까지마 임마 으악 나방이다 도망가 오면 넌 칼빵이다 됐다 어 구리다 왜또왜 이리 많냐 왔으면... 됐어, 야, 뒤... 두더지, 두더지. 야, 거기, 모래 있지 마봐. 모래에서 나와, 어. 귀찮아도 요, 기 다니자. 어, 그래, 야, 모래에서 칼 휘두르고 다니까 어, 야. 왜? 지원. 오케이, 오케이. 이 거지 자식. 이 거지 같은 녀석들. 어, 찾았다. 19층이다. 일단 일단 이새끼들 이, 이 부터 죽이고 오케이 구리 구리 32개 있다 나한테 32 섬유도 갖다 팔아보자 이거 어? 몇개 있냐? 구리 구리? 어 여기 길이 있다 일단 음. 길 찾았다 28층이 가지 1 9인줄 알았는데 여기 18층 18층 여기 여기 여기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아아야 올라갔다 모르고 내려갔다, 내려갔다 어쩔 하고. 수 없다 난좀 걸릴 것 같다 층 18층 18층 18층 18층 18층 18층 18층 18층 18층 18층 18층 18층 18층 1 9층에 몇개 샀냐, 음식을? 응. 야, 나도 좀 줘. 야, 야, 체력이 안 좋은 숫자다, 나. 나 근데 이거 줄 수가 없어. 어, 죽네? 어, 다른 작업 중이래. 야, 일단, 내려봐봐. 일단 섬유라, 어, 잠깐만, 대, 이거. E 눌러서 그냥 밖으로 보내야 돼, 이렇게. 오케이. 나쁜 숫자였다. 체력이. 됐다. 87 됐다. 괜찮은 숫자가 됐네. 응. 정말 좋은 숫자가 됐다. 질 좋은 숫자가 됐다. 내려가시면은 여기는 광산이좀 큰데? 그래, 이거, 내려간다, 이거, 잘한다. 이거, 공격이부터 이거, 구리부터 캐져. 구리가 더 좋다, 나는. 빨리 슬라이 때려. 때렸어. 이 나방 녀석. 야, 나는 나, 누군가 가입하시겠다. 나 여섯 마리다, 이제. 니, 니부, 니보아좀 늦게 시작해서 그런가? 그 나의 칼을 맞아라. 저, 죽어요. 됐다. 죽었다. 우리의 승리다. 으악! 이 추잡한 녀석. 거기 숨는다고 모를 것 같아, 우리가. 어, 20층 갑시다. 이거 벌써 간다고? 어. 오야, 야, 광철 소검이다. 광철 소검이라고? <웃음> 나, 돌멩이. 줄까? 너도, 아니, 있는데? 있, 너도 있지? 됐다. 음. 오, 엄청 좋은 칼빵이다. 오. 어, 늦어지고 있다. 잘러 그래? 가자. 오케이. 0층. 바로 도망가. 어, 어, 어딨냐, 너? 나 집으로 뛰고 있어. 같이 가. 길가에서 뻗을 순 없다 같이 가자 야 너무 느려 빨리 와야 돼야 어딘지 모르겠다 M을 눌러 오케이 가는 길에 데리고 가아야 어디냐 여기 나가는 길을 못 찾겠다 응? 아뻗겠는데 나가 야나좀 데리고 가 나 잠들어왔는데? 어 됐다 곧? 밑에 밑에 고리스는 잠 드는데? 아니다 아니다 갈수 있다 요, 요기 맞지? 응쭉 음. 가자 쭉 가자 쭉 가자 쭉 가자 쭉 가자 쭉 가자 쭉쭉쭉쭉 쭉, 쭉, 쭉, 분수대 어 분수대 잘 아는 곳이지 밑으로 내려가서 맞나? 아니지 아 아니다 딱 됐다 딱 됐다 딱 됐다 지금 1시 40분? 20분. 10분 아닌데 2시 좀 넘어도 안 포... 기절 안 하던데 니네 2시 반에 기절했다 봐봐 아 그냥 여기서 자자 <웃음> 여기서 잡시다 전... 오잠이 잠시... 진집 <웃음> 앞인데 설마 죽기라도 하겠어 이 돌아가겠지 오늘은 10일입니다 오케이 1 1일차까지만 할까? 그럴까 와.